해상 낙원 페이토 아, 11F나 퀘스트 진행합니다. 해상 아, 아, 낙원 페이토에서 두 가지의 F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 태우는 거, 두 번째는 해상 낙원 페이토에서 하는 퀘스트가 있어요. 먼저, 일단 들어가 줍니다. 자, 들어오면, 처음에 그 동그란 원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손님 태웁니다. 여기 손님 생명이요 네, 알았죠? 이게 택시인데, 택시는 일단 그,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은, 어, 여기 페이토에, 페이토에 들어온 대로, 여기 페이토에서, 네, 캐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캐스트는 총 3개입니다. 그, 미션이 3개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중앙에 계단을 올라가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음식점. 네, 가다 보면, 미니 맵 보이죠? 여기 음식점이 있어요. 이거 배달하면 됩니다. 자, 집어들고. 총 테이블이 3개 있습니다. 빨간 거 3개 보이죠? 이렇게. 표시 되개 여기 아무데나 갖다 놓고. 알, 내리기. 이런 식으로 서빙. 남무두 개도. 자, 라스트. 먼저 들고. 첫 번째 마무리 됐고요. 이제 갑판장으로 이동합니다. 갑판장은요 우리 처음에 여기 중앙계단으올라왔죠 다시 중앙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중앙계단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어, 왼쪽이든 그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좌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좌측계단으로 올라, 올라가면 갑판장이 나옵니다. 갑판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도 임무가 두 개가 주어져요 하나는 쓰레기 치우는 것과 톱밥 치우는 거그 하나는 그지 잡는 거 나와요 지.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아이고 내가 너무 급했네 끝나면 톱밥 치우기 끝나면 조선소에서첫 번째 끝났고요 이제 어, 보급품을 갈가먹는 쥐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G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너무 멀리면 안 잡히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네, 잡혔네요. 와, 겁나 도망가네. 잡고 한번더 잡고 한번더자 이렇게 네번다 잡았어요. 자 이러면은 갑판장에서도 임무가 끝났습니다. 다시 어, 왼 왼쪽이나 오른쪽 어,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고요 다시, 이제 중앙 계단으로 다시 갑니다. 중앙. 우리 서빙에 있던 곳. 중앙. 자 어서 오세요. 기중품 진열대 청소하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아, 이렇게 오차면 이렇게 계단에서 올라오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이거면 왼쪽으로 가야돼. 조건 저처럼 왼쪽으로 이동하고, 밑으로 이동하면 미니 베베 보입니다. 캐스트, 어, 수첩판이 보여요. 이렇게 맞춰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어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위에서 청소하는데 여기 지도에서 청소하러 가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집 버튼 누르시면 돼요. 청소 청소. 한번. 3번 3번 자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보상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중앙 대로온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자, 그러면 도박사 퀴즈라는 애가 있어요 클릭하면 아, 여기 일일 에포나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두번 남았죠 자, 여기서 다시 걸어나가기 힘드니까 탈출 노래로 그냥 바로 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택시 어, 택시 세명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시인데 발휘다 어, 주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아, 여기 버북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바다향기 숲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 클럽 아비뉴예요 순서 어떻게, 어떻게 가면 되냐면 어, 거북섬 바다의 향기속그 다음에 예, 아비뉴까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첫번째 이동 갈게요 거북섬으로 아, 보이니까 바로 들어가줍니다 입성 아, 첫번째 손님 내려주겠습니다 랜덤 아니에요 나도 집을 등에 메고 다니면 좋을텐데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자, 손님이 고맙다고 하네요 여기에 바다향기숲입니다 바다향기숲으로 자동항로 찍어주고요 자동항로 찍는 법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지도해서 맵을 클릭하시면 자동항해가 됩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진박 가는 표시되에 바로 정박합니다 내구도 한번 수리해주고요. 얼마 안 하니까 두 번째 손님도 네, 내려다 줍니다. 퇴근하는 바닷길은 고대다니까. 오늘도 수고했어 모두. 쭉쭉쭉. 자 이제 택시의 마지막 정착지 클럽 아비이로 이동합니다. 왔네요. 자 바로. 입평합니다 자, 여기 이제 클럽에 놀러 오신 우리 손님 마지막에 내려야 되면 끝나겠죠?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웃음> 내려줘서 고마워. 자, 이게 완료가는 퀘스트가 떴어요. 이게 바로 그거입니다. 네, 바람처럼 모십니다. 푸 유마 에장택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럽 아베뉴 1예 f 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NPC가 있는데요. 자, 칵테일 들고요. 여기 그 듣기표 있는, 어, 말 모양이죠? 말하는 그 마크, 마크라고 해야 하나? 이거, 이 사람들 다 클릭해주면 됩니다. 총 12명한테. 그나마 이게 쉬워요. 11명 째자 11명 째 라스트 12명 배달해 줍니다 언니들 배달받아 자 이제 완료했다고 보고를 해야겠죠 NPC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친 알바생이 있네요 자 클리어 자11 에포너는 <웃음> 다 클리어 했습니다